안녕하세요, 기즈브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즘 살림을 좀 많이 정리하고 있어요. 미니멀이 좀, <웃음> 좀 하고 싶어서 미니멀이 좀 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아직 뭔나먼 미니멀이지만 제가 주방용품을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뭔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주방용품 다섯 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바로 코팅이 벗겨진 팬이나 냄비거든요. 지금 이거는 아직 제가 좀 쓰고 있긴 한데요. 어, 팬이나 냄비가 코팅이 벗겨지면 안 좋다는 건다 알고 계시죠?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과감하게 조금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얇은 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유해 성분이 많이 들어가가지고요. 우리 가족들 건강을 좀 해칠 수 있으니까요. 어, 코팅이 벗겨졌다면 과감하게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,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바로 도마인데요. 도마도 칼집 하나 없는 거는 없겠지만 도마는 낡을 때까지 이렇게 교체 안 하면 안 되거든요. 특히 저는 지금 제 아이들이 요리할 때 쓰는 이런 도마를 갖고 왔는데요. 주방에서 일반적으로 쓰는, 뭐전 어, 나무 도마를 쓰고 있는데 나무 도마나 뭐 플라스틱 도마나 어, 엄청 많이 칼집이 났는데 흠집이 너무 많이 났다, 정말. 그러면 은그홈 사이로 또 세균들이 너무너무 많이 번식할 수 있어요. 햇볕에 말라주는 방법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났거나 하시면 은 어, 갈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흠집이 많이 난 도마. 버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나무 젓가락이나 나무 숟가락이에요. 똑같아요. 나무도 이렇게 흠집이 나거나 하면은 여기 사이로 이제 수분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나무는 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곰팡이나 안 좋은 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균이 번식할 수 있는 어 벗겨진 코팅이 벗겨진 나무 젓가락이나 수저는 과감하게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 어 코팅이 벗겨진 나무 젓가락이나 나무. 그다음에 네, 네, 번째는 바로 이 플라스틱 용기예요.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하면 은안 좋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? 차가운 음식을 담더라도 음식향 같은 거가 여기 배면서 점차점차 이제 여러 가지 음식향이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가는데요. 그러다 보면 좀 음식이 맛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유리를 쓰는 편이긴 한데 플라스틱 용기가 만약에 냄새가 많이 난다 하시면 은 버려주는 게 좋을 것같 그리고 플라스틱도 흠집이 좀 남은 거 같은 경우에는 또 균이 또 변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버려주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번째,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용기 뿐만 아니고요. 다섯 번째는 제가 지금 플라스틱 조리 도구는 좀 쓰지 않는 편인데 플라스틱 조리 도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뒤집게, 국자, 집게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아깝더라도 바로바로 버려주시면 좋은것 같아요. 플라스틱으로 뭔가 요리를 한다는 자체는 좋은 거기 때문에 열에 약한 플라스틱, 환경 오염이 나올 수 있는 플라스틱 조리 도구는 버려주는 시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, 팬두 번째, 도마. 세 번째, 이렇게 코팅이 벗겨진 나무 젓가락이나 숟가락. 플라스틱 용기, 그 다음 플라스틱 조리도구. 네, 오늘은 주방 살림을 정리하신다 하시면 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다섯 가지 알아봤거든요.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다음에 또만 기즈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